안녕하세요 여러분 재테크 채널 리치티브 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롤오버 콘텐고 원유 투자자들 손실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었었는데요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원유 etf etn 을 검색하시면 이렇게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원유 ETF, ETN에 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많이 보고 자산운용사에 소송을 거는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원유 시장은 변동성이 급등하고 근얼물과 차월물의 가격 차이가 벌어지면서 콘텐고 상태가 벌어짐에 따라서 로로벌 비용도 그만큼 크게 발생하게 되는데요 투자자들이 원유 ETF, ETN에 투자한다는 것은 자산운용사가 이 투자자들의 돈을 대신 딜링한다는 것이고 로로벌 시점을 투자자가 원하는 시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운용사가 유동적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생긴 겁니다. 안 생겨도 되는 손실을 로로벌을 여러 번 불규칙적으로 함으로써 투자자들의 손실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손실이 얼마나 발생하냐면은 정확한 계산은 자산운용사의 데이터에 있겠지만 원유 etf etn에 투자한 분들이 수천억 투자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4월 초에서 4월 말까지 4천억 손실을 봤다고 합니다 아직도 묻지마 투자 하시고 물타기 몰빵 하시는 분들 이렇게 계속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 위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